어떤 말씀 읍절해볼까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좀 음. 읍절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들이 네.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 공부해야지 지금 네. 뭐하니 약간 좀 무맥락이기도 해요 그. <웃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신구약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뭐 골로세스 나오고 네. 시편에도 나오고 네. 에베소스 나오고 또 때가 악하다 네. 어, 그런 말씀도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끼라는 말이 우리나라 번역상 네. 딱 의미가 와 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조금 번역 느낌 이 네. 다른가요? 네. 네, 근데 영어는 아끼다가 두 이제 뭐 아마 킹제임스 버전은 세이브로 나올 거예요. 네. 세이브한다고, 그러죠 뭘 아낀다고 그러면 아그 세이브했다, 세이브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리딤으로 나왔을 때, 리딤 네. 값 주고 사는 거죠. 아하. 네. 값을 주고. 내가 그걸 딱내 것으로 삼은 거. 그 세월을 값을 주고 살아. 사야 사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세월을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월이 네. 악하니까 안 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악하다는 개념은 이제 성경에서는 도덕 개념은 아니고 네. 유한성, 아. 유한한 거. 그래서 아. 세상은 다 지나가니까 네. 세월.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뭐 어렵지 않아도 세월은 지나갑니다. 음흠. 그런 점이 사악해요. 네. 근데 그 지나가 버린 게 만일에 뭐 내가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나가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또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 할지라도 음. 그 세월을 돈을 주고 내 것으로 삼아 버리면 네. 험악한 세월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내거 내가 세이브해 버렸으니까. 네. 그걸 내 것으로 샀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살다 보면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이 다 악해요. 아하. 그러나 그게 좋건 나쁘건 세이브해 버리면 음. 값 주고 사버리면 다 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하다는 말은 유한하다는 말이고, 그러죠. 돈을 주고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목사 그걸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이건 영원하거든요. 네. 음, 보이는 건 다. 다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어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네. 세월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는 도구로 주신 거지 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상황 상황을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면 일이군요. 하나도 이 세월이 버리지 않고 다 영원히 될 것이 되고 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형통해서도 아참잘 먹었네 좋았네 그러면 음. 다 지나가고 악하고 네. 헛되고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아하. 많은 분들이 세월의 내용에 관심이 많아요 네. 어, 그때 어떻게 고생했냐 음. 아니면 그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 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혹시 앞으로 뭐 사업이 안 되면 어떠나 어.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노후에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이 안 되면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배우고 <웃음> 사업이 잘 되면 또 그걸 통해 뜻과 사, 사랑을 배우면 끝나니까 네. 앞날에 대해서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러면 다내 거니까 다 선하고 목사님 지금 이 네. 말씀을 네. 많은 방송가족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하고 듣고 계시지만 네. 앞서 사연 보내신 분처럼 가까운 분을 잃어버리거나 큰 상실을 경험한 분들 네.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네.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성령님께서 음. 이제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우리가 그 시간을 갚주고 살려고 마음을 먹지만 음. 시간은 우리 힘으로 벗어요. 그런데 네. 마음을 먹고 구하면 네. 신기하게 성령님이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옆사람이 걱정이지 당사자는 아나도 힘들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해요 아. 우리가 가끔 저 사람 도저히 신방 못하겠다 남편이 뭐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아무런 음. 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네. 근데 막상 가봤더니 그분에게 위로를 받고 온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그분이 세월을 사버린 거예요 어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떤 선한 뜻이 있습니까 네 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 반드시 그 구하는 자에게 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은 세월을 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하. 악령은 세월을 합의하게 합되게 하게 네. 악령은 자꾸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네? 잘했냐 잘못했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네. 거냐 선악만 따지게 요 근데 네. 성령은 항상 선을 깨닫게 하시죠 아. 음. 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 고난을 깨닫게 하시니까 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세월을 사고자 마음먹고 음.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습니까라고 구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세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네.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네. 결단을 하고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 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또 제게 어떤 선한 뜻이 됩니까? 네. 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게 세월을? 거예요. 아하. 그렇게 구하는 게. 네. 음. 그러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얻게 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네. 성령을 음. 선물로 주셔서. 네. 성령님이 나만, 주님과 나만 아는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면 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불쌍히 봐도 전혀 내 마음의 그 외로움과 음. 슬픔이 음. 나를 잡지 못하고 음. 나만 아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 음. 가끔 이제 학교 가면은 정말 내 형편이 너무 초라하고 학생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음. 하, 내가 너를 참 귀하게 보고 있다 아하. 라고 했던 그 칭찬을 <웃음> 들은 아이가 교실에 오면은 아무리 아이들이 날보 무시해도 나만 하는 그 뿌듯함이 <웃음> 있는 것처럼 네. 세월을 아끼고자 하면 음. 나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어요 아, 네.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쭉 하면서 네. 이야, 사람들은 저를 걱정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음. 굳이 내가 가서 나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을 해줘도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시는 그 위로가 네. 얼마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아. 하고 든든하게 하는가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네. 제가 뭐 학교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좀몇번 있으면 네. 전화를 못했대요. <웃음> 너무 그 고생하고 있을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서. 어이고 저런 지경에 응. 빠졌는데 응. 이러면서 주변에서.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께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아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네.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많은 걸 얻고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